수산화, 나트륨을, 붙인 실을 냅두고, 여기에 플러스 룩, 여기에 마이너스 룩을 연결하면, 수산화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, 그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, 그 푸르게 변해요, 색이. 오, 반대네요? 상 산이랑요? 그러면 왜 얘는 플러스요? 그, 얘 수산화이온이. 네. OH-라서. 아, 그렇군요. 오. 선생님,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. 진짜 짱이에요. 그리고 얘도. 네. 강염기랑. 약. 연기가 있는데, 네. 얘는 이오나를 그 많이. 안녕하세요,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